안녕하세요. 방금 예, 소개받은 이상렬입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예, 원래 본부재단에 예, 이 본부재단은 왕님께서 늘 정성 들이시고 왕님께서 예, 목회를 해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 준비 없이 선다는 것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죄인의 심정으로 이곳에 섰으니까 식구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텍사스주에서 그 올라오면서 에, 몇 시간 자고 에, 계속 에, 이 돌아가면서 운전을 해가지고 에, 지금 밤새도록 와서 에, 아침에 도착해서 에, 지금 몽롱한 가운데 했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훈동 말씀은 우리 지금 여기에 킹덤 아카데미 학생들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천진참부모 정착 실체말씀 선포 천주대회 때 주신 이 말씀을 많이 훈독하셔야 돼요. 에이 말씀은 에 아버님께서 내가 천분 이상을 공식석상에서 이 말씀을 훈독했다 하시고 에, 그리고 이 말씀은 아버님께서 <웃음> 감사합니다 에, 아버님께서 이 말씀은 에, 나의 에, 일기다 일기 그리고 에, 이것이 천일국 헌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천진 참부모 정착 실제 말씀 선포 천주 대회에서 주신 이 말씀 속에는 아버님의 그 생애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훈독하면서 아버님께서 주신 그 심정을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예, 우리가 그 앞으로 이루어야 될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예. 하나님의 심정문화세계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과 이상이에요 예. 그렇게 놓고 볼때그 우리의 꿈과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참 아버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오셔서 주신 그 말씀의 핵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많이 훈독하셔서 아버님의 그 심정을 온전히 상속받으셔서 아버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인격체들로, 그런 생명체들로 서시기를 바라면서 훈독하겠습니다. 8쪽 하단 부분 훈독하겠습니다. 창조적 3단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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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서, 중생은 개인적 기준의 거듭남이요, 부활은 과정과 국가적 기준의 거듭남이며, 영생은 세계적 기준에서 전 인류가 함께 완성하여 평화의 왕, 참부모님을 모시고 지상천상천국을 이루어 하나님의 조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뜻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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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절대성 교육을 거쳐야만 본연의 성화권에 진입하여 지상에서 천일국 시민의 자격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생을 놓고 보아도 3단계의 삶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먼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받은 참가정을 통해 참 부모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의 인태음을 받아 10개월이라는 길고도 짧은 기간을 어머니의 복중에서 보내게 됩니다.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이건 우리는 복중 10개월 기간을 예 없이 거쳐오게 됩니다. 보험 밥통 속보다 좁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우주 공간보다도 더큰첫 단계의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2단계인 지상의 삶으로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미지의 세계를 향한 어린 태아의 몸부림을 우리가 어찌 필설로 다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보다 크고 넓은 세계, 복중 세계에서는 상상도 못한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향해 출발하는 새 생명의 고고한 애침은 백년 대결을 약속받은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의 축복요 환희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이 제2의 단계에서 삶을 축복받아 살고 있습니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이 백년으로 늘어났을 뿐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태중에서의 의식 기준은 다 잃어버리고 보다 높은 의식과 보다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생을 즐기고 있다고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는 영생을 향한 마지막 단계가 더 남아있다는 것 있다는 것입니다. 제 3단계는 바로 우리가 완성하여 들어가 살 영생의 세계, 즉 영계입니다. 타락의 후예인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사는 세계입니다. 복중의 태아가 지상계를 상상도 할수 없었던 것처럼 지상계에서 공기를 호흡하고 사는 육신선 인간으로서는 영인체로 태어나 참사랑을 호흡하며 사는 영계의 삶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훈독하였습니다. 네, 한국 식구님들이 지금 뒤에 함께 참석을 해서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저는 지난 10월 14일 10.14 해방철장축제 때 이곳에 와서 10월 6일이었습니다 10월 6일날 와서 지난 1월 2일날 한국에 입국해서 2주간 격리를 마치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돌아올 때 여기에 피해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왕님께서 그 텍사스 주로 내려가셔서 또 텍사스 주에서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한국팀, 어 일본팀 그리고 어, 유럽, 에, 미국, 에, 이렇게 사계 대륙에서 이대왕님을 모시고, 그리고 감사원장님 모시고 참가정을 모신 가운데 에, 그 1호 예배가 있었습니다. 에, 우리가 아버님께서 에, 생전에 계실 때 많은 식구들을 이끄시고 초창기에 예배를 통해서 산과 들과 또 새로운 섭리를 진행하실 때 새로운 환경에서 언제나 가셔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전시켜 오셨습니다. 이대왕님께서도 아버님 말씀을 받들어서 준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발걸음은 아버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발걸 발걸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이대왕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그렇게 우리를 교육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으로 1014 때에는 약 500여 명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미국이 하나님의 뜻에 뜻 앞에 합당하게 세워져서 아버님께서는 이 미국의 40년 동안 미국을 위해서, 정성 들이시며 또 40년 동안 미국을 개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자 국가로서 세계를 향도해 나가야 하는 그 사명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오셔서 많은 정말 고난을 겪으시면서 이 미국의 2세 젊은이들을 당시에는 시피들이 많았어요. 그 시피들을 이제 머리를 깎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만들어서 많은 이웃들에게 봉사하게 하고 또그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진척시키는 걸 보고 아버님을, 아버님께서 이 미국 젊은이들을 세뇌를 시키고 있다 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에, 히피로서 인생을 포기한 그런 젊은이들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빚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서 에, 이 미국과 세계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로 길러놓으니까 에, 뭐라 그러냐면 세뇌를 예. 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예.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40년 동안 정성을 들이시고 그 세워놓은 그런 기반이 있으시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예. 한국으로 에 돌아오셔서 한국을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은 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망하셨던 그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을 선포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할 한국이 한시 어머니의 천주적 배신으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가장 핵심적 중심이 되시는 3대 왕권을 한국에서 모시지 못하고 이 광야로 내 예. 네. 보내신 거예요 내 네.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좋은 표현입니다 예, 예. 그럼으로 인해서 이 한씨 어머니의 천주적 배신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 배신이 아니에요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문을 닫아서 이제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자연 굴복되어 져 가야 하는 그런 그 단계에서 이 바벨론의 이엄녀가 되어 바벨론의 문을 열므로써 이 지상에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총공격을 해서 전 세계를 사탄 주관권으로 몰아넣어요. 었 이것이 지난 7년 동안 전 세계를 뒤엎어놓은 사건이에요. 이러한 이 제약의 마지막 때를 이제 우리는 지난 1014 이후에 이 미국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아들, 딸들이 그리고 그 평화군 평화경찰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 미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와서 지금 전 세계는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21세기에 이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해서 전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전세계가 지금 국가 간에 문을 내리고 종교도 다 문을 내렸어. 그리고 지금 그 교회는 대면 예배를 보지 못하게 해서 거리두기를 해요. 그런데 거리두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영씨 거리두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리두기 떼어놓는다는 말이죠. 다정한 사람이 가까이서 손을 잡고 있, 있고 싶어요. 떨어져 있고 싶어요. 가까이 있고 싶죠. 그런데 다 떼어놓은 거야. 가까이 있는 사람도 다 떼어나 멀리 떼어나. 그러니까 다 조각조각 갈라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엇이?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 갈라지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갈라지게 만든 최초의 존재가 누구예요? 예 네, 사탄이에요. 네, 천사건. 이게 천사건은 독신이에요. 독신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는 뭐니로 그러니까 다뛰어 놓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를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신앙인들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갈라지게 만들어서 그 갈라지게 만들어놓은 이 세계 속에 유일하게 그것을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들어 내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서있는 이곳이에요 이곳에 아버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어요? 네. 이대왕님을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 세워서 여기에서부터 축복을 통해서 하나 될수 있는 그 역사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부모님께 큰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록 작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이곳이 전 우주를 상대로 해서 그우주의 기운을 악의 기운을 선의 기운으로 바꾸는 그 핵심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이곳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아주 할렐루야 바로 이곳이 우리가 서있는 이곳이 하늘의 그런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그 하늘의 실체권을 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심자들로 서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식구님들이다. 또 오늘 여기에는 보이는 우리 식구님들뿐이 아니고 여기에는 많은 선한 연계가 지금 함께 우리와 함께 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부모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네. 예, 그런 입장에서 예, 우리는 지난 1014 이후에 그전 세계 식구들을 대표해서 평화군, 평화경찰로 와서 이 나라에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성을 들여왔어요 여기에 정성을 들이러 오는 모든 식구들은 첫 번째, 무엇을 결심해야 됐냐면 죽음을 결심해야 됐다는 거예요 죽음 죽, 죽고 죽 싶어요? 죽기 싫어요? 아이 우리 청년들, 죽고 싶어요? 죽기 싫어요? 아이 크게 말해봐야지. 진영씨 죽고 싶어요? 죽기 싫어요? 죽기 싫죠? 그런데 이곳에 온 식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 아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이제 미국의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미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가 그렇게 갈수 있도록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이 코로나와 싸우고 대면을 싫어하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이 나라가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외쳐오고 깨우쳐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면 지난 7년 동안 이 광녀에 나오셔서 참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신 가운데 아버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곳으로 달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에그 한국에서 아는 분들이 아 미국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코로나가 어아 이렇게 에 강하게 뻗어 나가고 있는데 거기 가서 괜찮느냐? 예, 그 한국 돌아가니까 아 당신 살아서 돌아왔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우리 식구들은 예, 여기에 지금 마스크를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뭘 해요? 비대면 거리를 두개 만들게.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말하지 말라는 거 말하지 말라. 전달하지 말라. 우리는 왜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돼. 우리는 왜 가까워져야 돼요? 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스크 쓰지 않고 에, 대면 예배 드리는. 이번에 한국 가서 보니까 에 이제 기독교의 에그 목사님들 중에 깨어나고 있는 목사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부산의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에그 거기에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몇 천명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계속 그 예배를 대면 예배를 보는 거예요. 대면 예배를 보니까 이제 당국에서 계속 경고 내리는 경고. 경고 내리도 계속 예배 보니까 교회를 폐쇄시켜 버렸어. 교회를 폐쇄시켰는데 폐쇄시켰다고 예배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천막 치고 더 예,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재단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새벽재단을 쌓고 그리고 성도들도 더 일어나서 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나와서 더 활동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른 한국 교회로 번져가고 있어요.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더 부흥 발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왔을 때그 하나님을 붙들, 붙들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 발전되게 만들어요 바로 우리가 이곳에 평화군 평화경찰로 올때 모든 식구들은 그런 심정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를 사탄은 이 공산국가인 중국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흔들리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대왕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과 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수습해 나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그 텍사스 가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에, 지난번에 조지아주를 다녀오실 때 에, 모시고 내려갔다온 어,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은혜스러울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때 그사박5일 동안 모시고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그 이대왕님의 그 삶을 그때 볼 수가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 밥을 먹으면 몇 끼를 먹어야 돼요? 예? 네? 12끼 먹어야 되죠? 4박 5일이니까. 그런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거는 새끼뿐이 먹은 기억이 없어요. 다른 다른 그러면 아홉끼는 안 먹었느냐. 아니 다 먹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에, 차에서 드시기도 하고 그냥 노상에서 예, 드시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그, 조지아주를 다녀오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아버님께서 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40년 동안 그 미국 전역을 순회하시면서, 또, 식구들을 교육하시고 하실 때 저런 모습으로 교육을 하셨었구나. 그러니까, 이대왕님을 통해서 아버님의 그 심정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아버님, 우리 앞에, 진영씨, 아버님 지금 눈에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안 보이시죠? 그런데, 아버님의 그 실체적인 그 삶과 모습을 우리는 누굴 통해서 보고 있느냐 면 이대 왕님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우리는 깨달고 있어요. 아주 깨달고 있어요. 그래서 그조지아주를 갔다 오면서 참 저는 많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아, 참 우리는 아직도 신앙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철이 덜 들었구나. 철이 덜 들었구나. 그런데. 예, 왕님께서는 지금 연세로 보면 40분이 안 됐어요. 40대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40년 해봤던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왜? 무슨 뭘? 아버님의 심정을 실체적으로 느끼고 그 아버지의 삶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 아버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가, 아니하고 우리가 완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갈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의 완성도 인간의 영원한 영생도 아버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아버님께서 우리 앞에 3대 왕권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3대 왕권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아버님의 그 심정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심정과 늘 교류하고 그 심정과 하나되게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네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 심정을 그렇게 느끼고 깨달으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 사실 이제 그 텍사스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이주 전에 한국 갔다가. 예, 그 집에서만 2주 동안 격리한다고 집을 전혀 못 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것도 갈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곳으로 날라왔어 다시 그런데 예, 여기에 오자마자 첫 번째 이 시차가 틀리잖아요 방과 날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선 사람은 그그 그 시차에 영향을 다 받아요 예, 저도 예,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시차를 다 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 이 텍사스는 예, 참 가서 보니까 이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추진 아 주구나 아참 도시가 잘 갖추어지고 그그저이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그런 그런 어그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아주 그,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게 텍사스구나.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여기 펜실베니아 올라오니까 어제 뭐 눈도 많이 오고 춥고 이런데 거기 가니까 춥지를 않아요. 전혀 안 춥더라고요. 밤이 됐는데도 안 추워요. 그래서 야, 여기 참 살기 좋은 곳이구나. 그런데 이제 왕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에, 이 동북, 여기가 에, 동북 펜실베니아지 우리 있는 데가 그런데 동북, 동과 북 에, 펜실베니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려간 거는 남서, 에, 텍사스. 그러니까 동북 남서하니까 이게 전부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이 동북 펜실베니아에서 이 광야에서 성리하신 그 성리권을 중심하고 2차 7년 노정 지금 1차 년도예요. 예, 양력으로는 지금 넘어왔지만 우리가 천력으로 보면 아직도 12월이에요. 그런데 남서로 내려가서 여기에는 광야이자 산악지대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완전히 평야이자 바다가 강이 이저 호수가 바다 같이 큰 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저희들을 에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산 그러니까 동북 펜실베니아에서는 이 광야가 자연을 중심한 산악지대에서 이제 에. 2차 7년 노정은 남서를 중심하고 이 해양권을 아버님께서 시간만 나시면 산으로 가셨어요? 바다로 가셨어요? 예? 아버님께서는 시간만 나시면 바다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작년일 것 같아요. 아, 2019년인 것 같아요. 에, 그, 어느 날 여기 제가 행사 때 왔었는데 국진 감사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시간만 나면 그, 여기에 큰 호수 있죠. 넬리 가서 그큰 호수 봤죠. 거기에 시간만 나시면 예, 보트를 타고 나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니 국진 감사원장님이 언제 보트를 저렇게 좋아하셨나? 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바다에 나가면 아버님과 대화하신다. 대화. 그러니까 아버님을 배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남서 텍사스를 가보니까 거기에 이번에 우리를 안내하는 그 환경은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진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 세계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본체론 교육도 하고 앞으로 사냥도 하고 낚시도 하고 훈련을 하시겠다고. 오! 할렐루야! 아,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박수 치려면 커식하게 치십시오. 아버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에, 에, 2 0 0 청기 12년도에는 아마 3월이 되실렌지 4월이 되실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교육이 시작되고 훈련이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이대왕님께서는 거기에 그 여러 환경을 쭉 저희들을 안내를 해주시고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내용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갔다 온 액기서를 좀, 어이 보고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운 섭리는 섭리를 진행하신 분이 선포해야 따라가야지 그걸 앞서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님께서 오셔서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왕님께서 선포하시고 나면 이제 저희가 그것을 이어서 저희들이 느끼고 깨달음을 주신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앞으로 증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다녀오면서 예, 왕님께서, 아버님께서 그 초창기에 우리 그 식구님들을 교육하셨던 딱그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예, 그래. 그런 부분을 보면서, 예, 우리가 지난, 예, 그 3, 4개월 동안 이 미국을 위해서 정말 정성들이며 사탄과의 마지막 선악의 싸움을 해왔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물과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언제나 생활하다 보면 굴곡이 있어요. 이 파도를 타고 가는 것처럼 신앙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올라갈 때는 다 좋아하면서 잘해요. 그러나 내려갈 때는 그 실현기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는 사탄과 하나님의 마지막 선악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선악의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용사들로서 당당하게 이길 것이냐, 안 그러면 쓰러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 할래요? 이기겠습니까? 쓰러지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는 사탄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이성가 18장 같이 우리는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대왕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너 사랑해 이렇게 가까이 와 이거 하세요? 아니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훈련을 시켜요. 언제나 끊임없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로 빚어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나 죽음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갖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어떤 시련과 고난도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다 승리해 나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생초리로 오신 분들은 다 그런 승리를 해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생초리로 오신 분들은 다 강하고 담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미크로코스모스가 되어서 이제 전세계로 확대시켜 나가는 마크로코스모스로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차 7년 노정은 원래 장성기는 실현이 있어요. 그러나 2차 7년 노정은 우리 앞에 승리하신 참 가인 가벨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2차 7년 노정을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참 부모님 앞에 우리는 영광으로 돌려 드릴 것을 우리는 계리하고 또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에참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린다는 게에 나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몽롱합니다. 몽롱해. 왜냐하면 우리 저 올라오시다가 에 가급적이면 총회장은 운전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운전하는 게 사실 편해요. 어 정말 신경은 쓰지만 그리고 어제도 올라오면서 거기 테네스 테네시 테네시 주죠? 거기에서 넬리를 하면서 그 시민들을 보니까 아 다운이 참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넬리를 하면서 아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시민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민 미국 애국시민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바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눈물이 흘려요. 사실은 저는 에,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철에 와서 눈물이 많아졌어요. 에,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님께서, 에, 우리 이대왕님과 참, 가인님을 팔아보실 때, 그런 마음을, 마음이 많이, 에, 드시고 계시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악으로 치달고 있는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밟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앞장서셔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이대왕님이세요 그렇게 놓고 볼때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행복한 분들이다 믿으면 아주 하십시오 네, 왜 행복해요? 우리 앞에서 이 선악의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볼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참부모님 앞에 매일매일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다짐하고 또한 주를 출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